1부터 9까지 수와 인지, 천기 천진수로 되어 있다. 그렇게 열 10, 11, 12, 13, 14. 14에 곱하기 4. 4생이니까. 어, 요거는 10, 요거는 11, 요거는 12, 요거 13, 요거 14. 이렇게 14 곱하기 4, 56장 구성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천부경이 탄생한 근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1번에는 우리는 어떻게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이런 에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 시작이라는 거다, 그죠? 천부경 제일 앞에 천부경이라는 그 문법과 그 뜻을 내포, 이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내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카드 놓으면 더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이론적이니까 자 그러면 이 천부경 타로를 응? 카드가 공부를 해 가지고 강의를,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자 <웃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인간 만사를 인생을 풀다고 할때 인생을 푼다고 할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자기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겠냐 이거다. 네? 거기서 우리는 만나는 가장 소중한 부모인연이에요 첫번째 자 첫번째 내 운명을 갖고 있지만 은 첫번째가 우리는 부모인연을 갖고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같은 날한시 한계 사주에서 똑같이 태어난 사람도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바뀌어 있다 한명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다 그치 부모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족이 다르다는 자, 부모 인연이 다르다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떻게? 부모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지? 부모가 어떻게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어떻게? 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다섯 개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은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태어난, 한 집에서 태어난, 한 집에서 태어난, 한 배에서 태어난 상둥이라 할지라도 이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연법이다. 인연법. 천부경그 원래부터 인연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카드, 타르 카드도 마찬가지로 인연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 인연을 만나서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 크게, 너무 적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친구와 학교다. 그죠? 친구와 학교를 만나게 되는 거, 배우면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것이 변할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미국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 가서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PC 방에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하고 어떻게... 당구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어떻게, 엠룸에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서 어떻게, 응? 사업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다른데, 이것이 친구 때문에 또 달라지는, 그제? 친구 때문에 또 달라지는 거야. 친구 때문에 또 달라지겠지? 그러면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세번째 단계 가보자. 자, 그냥 크게, 좀 크게, 인연이니까. 이제 제일 는 부부, 부부. 세 번째는 이제 크게 부부. 아, 혈족 대 인연. 어, 이제 부부. 부부를 만나면 어떻게, 부부 또한 처음부터 이렇게 다르게 생활하한 거야. 그죠 뭐? 솔로. 아이솔로 빼고. 솔로는 이제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이성을 이때는 우리는 부분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대를 만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인생들이 많이 달라지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한다 우 이렇게 되잖아. 그치? 우리가 이 생각해보자. 내 네, 이런 말해서 또또뭐또 집이 뭐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십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겠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응? 유능한 사람 집인데 연애를 살아 갖고 유능한 선생님인데 시집을 가면 어떻게 사모님 대보고못 사는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식모자 분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식모와 사모의 차이라는 거다 남자도 마찬가지다. 이. 자, 그래서 인생이, 누구를 만나는지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또 세월이 흘러. 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제 인연이 뭐가 복잡해지겠나? 자식이지. 자식이 달고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 며느리도 오게 될 것이고, 사이도 오게 될 것이고, 그게 또 손자도 막 생겨나게 된다. 그죠? 그러면 잘 사는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좀 편하겠지. 못 사는 어못 사는 아들이 생기면 엄마가 계속 버텨줘야 돼. 그러면 또 인생이 이렇게 바, 바뀌는 거야. 이? 그러면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만나겠나? 내가 뭐 이런 말해서는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 친구 지산 돈다 지나갔고. 이제 손자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다 만나면 뭐. 누구를 만나겠네, 이제. 아, 저승사사를 만나야지. 아 참말로, 이제. 저승사사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귀신인연. 내 이런 말 해서는 졸라 하지 만 귀신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는 조상, 첫 번째 조상승배라는 거다. 인간이 아무리, 제 아무리 똑똑하고, 어? 그 해도, 지 조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죠? 우리 모든 종교의 탄생은 조상이다. 그러면 이 조상은 어디 있겠나? 어디 있을까? 저성에 있죠. 그럼 저성은 어디 있을까? 저성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아, 여러분들 이게 상담할 때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망자세계는 저승인데저승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있는 게. 죽어봐요, 우리도 알죠. 아이, 참말로. 아이, 저승은이승이요이승은저승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옆에 저승이 있으니까, 귀신이 바로 옆에 붙어본다, 이 말이야. 저승이이승이이승이저성이야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귀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좋아하는 그 순간에 바로 갖다 붙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중에 가봐 점을 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태반이 어떻게 친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상담을 못해. 왜? 지금의 이론이 학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론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할수 있는 거야. 똑같은 대답을 할수 있고. 어디 가서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야. 미국에 가서 물어도, 일본 가서 물어도 다 똑같은 대답이야. 자, 이렇게 온 것을, 이렇게 온 것을 여러분들이 사주 갖고 풀겠나? 풀수 있겠나? 사주는 이것밖에 못 푼다는 거야. 태어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난 수리사주도 이것밖에 못 푸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수리사주로 풀 때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길을 해왔을까 현시점 여기서 수리사주는 여기서 현시점이 중요해 현시점과 현상태 이것을 알아야만이 상담을 할수 있는 거야 수리 사주만 갖고 상담 못해요 여러분 음영수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일주 갖고 따지면 안된다고 그랬지 그거는 완전히 이 초딩 수준이다 초딩도 안된다 유아원 수준이다 이렇게 일주 갖고 따지면 일주가 어떻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거예요. 음. 음. 자 그래서 수리 사주도 이것만 갖고 못 풀어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나이에, 현 시점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 자, 그런데, 사람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상담사가 말하지? 아니요. 맞습니까? 아니요. 그럼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는 것도 아니요. 틀리는 것도 아니요. 해보면, 여러분 답 어떻게 할게? 종은 아빠가 꼭 그렇게 해요. 아,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마, 맞아요, 아니요, 틀려도 아니요 그럼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게 아니다. 그러면 묻는 사람도 대답 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게 아무도 것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 그게 폭 빠져 있는 사람들 신의 작용에서 야이성이저승이했지이 자기 하늘 가. 우리 저 선생님 말은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바로 여러분들이 조상이, 남아있는 조상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머리 금방에 와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풀까? 뭐, 타로 가다가 풀겠나? 이거 고 풀겠나? 응, 이거 풀겠나? 뭐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유일무일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뭘까? 인간의 이 브레임 미션이다. 브레임 미션, 이 브레임 미션 명상법으로 풀어내는 거야. 이거 아니면 절대 풀어내서 명상법 조쪽은다 타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거다. 이것만 가지고 아닌데 그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답을 할수 없는 이유가. 이 상남자가 이 답을 너는 이렇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다 응? 못하는 이유 왜? 자 첫번째 이 사람이 운명지 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해보자 자 자기가 타고난 운명의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데 가기 싫다는 거다 안 간다는 거다 말안 듣는다는 거다 이 길을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운명적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환경과 습성 이렇게 친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습관 간섭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습성이 붙어있는 거야요 습성이. 내가 이거 노력하는 것보다 노력, 노력하는 노력 것보다 노력 안하고 뭔가 획득을 하게 되면 기분 좋은 거예요. 도둑, 도둑질 하는 사람들 어떻게? 넌 모르게 살짝 하니까 그거 쾌감 때문에 도둑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뭘까? 습성 심리. 이것이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자 심리 즉 여러분들 상담할 때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적극 아주 적극적인 부정은 뭘까? 긍정적이다. 긍정이다. 아주 긍정적인 것은 어떡해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역설법이다. 역설법. 인간의 심리는 역설 현상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아니? 그렇게 이것이 역설 현상이. 자, 이것이 틀린데. 자, 열을 들게 되게 되면 세 번째 이 사람이 지금 상은 이 상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심리상태라는 거다. 자, 습성은 어떻게 내가 타고난 운명가라게 저거 좀 괴롭다 이 말이야. 영원이살아는거 보니까 좀 괴롭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싫어. 가락 하는데 가기 싫어. 그런데 습성은 어떻게 야안 하고 하니까 참재밌거든 나, 나, 나쁜 것만 머릿속에 삭삭 남는다. 원래 사람은 나쁜 것부터 머리에 너무 오랫동안 남고 습관이 든다. 이거래. 이 습성이 들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겠거든. 함부로 하다가는 안되겠거든 그러면 내 심리는 뭘까 여길 또힘 안들고 좀 편리하고 이렇게 항상 전주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심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운명만 알아가지고 사주만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좀잘못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수리사주를 상담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음. 지 사주가 나쁘다고 생각안해요 이상하게 지사주가다 좋고 다 좋다 그래요. 아 그런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 좋고 나쁜가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도토리 키제기라다 니네 사주가 좋고 내 사주가 나쁘고 그런 거 없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돈을 많이 벌고 아픈 사람이 좋나? 돈이 없어도 건강한 사람이 좋나? 그렇게 공포한, 공평한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을 조금 많이 벌이는 게 좋나? 내가 명예를 획득하는 게 좋나? 명예를 획득하는 게 좋나? 아, 그런 논리를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중에서 노하면 노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내가 등망을 샀는 것이 좋나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게 좋나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사람은 아니다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심리인거야 그래서 심리가 얼마나 되 그래서 이 사주가 심리학에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심리학은 이렇게 완벽한 이론과 논리를 접근을 해나가는 거야. 근데 심리도 자칫 안 맞으니까 어떻게 또 점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사주 갖고 점치나 심리 갖고 점치나 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주 갖고 학문을 풀고 심리도 학문적으로 푸는 것이 이 천부경 타로카드와 수리사주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심리를 한번 보자. 뜯어보자. 자, 이 심리가 뭘까? 이심 자, 이심 자가 무슨 뜻일까, 이거? 아니 심자 이게 심자 마음 심지 않니까. 그럼 마음 심짜로 이거 하나가 되겠나? 이게 심한 뜻이야, 있다. 자기 마음이 어떻까지까 자, 내가 인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로 갈까? 아니다. 요래 가야 되겠다. 여기 마음이다. 그래서 답이 없는 거야, 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신경어떻게 저를 다 끊어 놓고 요로 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여기로 가는 거야. 이런 거야. 이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와 관련돼 있는 이 변동과 관련과 불확실하는 단어, 한자 단어에는 항상 마음이 들어있다는 한자 속에는 심자가 부으로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야. 밑에, 밑에 붙어있든지 옆에 붙어있는지 위에 붙어있든지 심자가 항상 붙어있는 거야. 심장도, 심자 붙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붙어 있는 게이 심리다. 심리다. 음, 그러면 이 심리는 뭘까, 이거? 이것도 모르고, 뭐, 우리가 앉아갖고 심리 타령하고 이러면 되겠나, 이거? 니짜는 이게 무슨 니 자고? 이치이이치리 있다, 그제? 그럼 저기 만은데 이치가 되나? 앞에 인구망자가 붙었잖아요. 마, 어. 이 자고 뒤에, 이화자를 하면. 그러면은 그, 그거는 난좀 궁금했어요. 인공적으로왜 앞에 붙어있는데 이 질이에요. 아그래게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 이것을 모르고 심리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우리가 심리 테스트가 뭐 필요할 것이며 운세상담이 뭐 필요할 것이며 넘 힐링이 뭐 필요할 것이냐는 그렇잖아요. 저렇게 합분을 잡고 하고 이러면 안 돼. 공부하기 싫어갖고. 아, 네. 음. 자, 네. 자. 네. 자, 네. 자 심리 오늘 이거 이거 한 개라도 확실히 해야 되죠. 그치? 네. 이거 한 개라도 배죠. 자, 우리는 이것을 파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리자부터 한개보자 리자부터 안 해보자. 리자가 어떻게 생긴 모습이 고 밭전자의 밑에, 밭전자의 밑에 독다입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 땅 위에, 땅 위에 밭이 이렇게 만들어진 동네를 말한다. 그래서 리다. 그렇게래 산이 아니고, 네? 밭이 있는, 어, 땅이, 땅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잖아. 산 속에 어떻게, 요렇게 되면 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동리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토우에 밭전자가 붙어 있는 거야. 뭐, 한자교육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가게되겠나 아, 그래, 이게 뭐냐. 땅 위에, 어, 땅 위에 밭이 될라하면 삼피타는 밭이 잘안 되잖아 옛날에는. 음. 그래서 이게 평평한 땅이다. 그렇게 이게 네, 동네라는 거다. 그래서 골짜기 골짜기 바다 조그만 땅이 있으면 전부 다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이거 산골 가봐. 골짜기 골짜기 가다 보면 조그만 땅만 있으면 그게 동네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와 이게 이게 와 이치가 될 분은 이게 동네인데. 정편,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이것이 왕자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왕자라고 생각하죠. 왕자가 아니고 예. 이것이 원래는 이것이 옥자가 붙은거야요 옥변이에요, 옥변. 아 이? 이것이 옥변이라. 이? 그래서 이두 개가 결합되게 되면 점이 없어진 거야. 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리자가 된 거야. 그럼 이 뜻이 뭘까? 저 동네에 있는 구슬일까? 아니에요. 그렇게 옷 같은 동네라 이 말이네. 아, 이옷 같은 동네가 아니다, 아는가, 참. <웃음> 자, 예를 들게 되면 심리라는 뜻을 정확하게 풀어보자. 자, 이 동네에 내가 갖춰져 있는 이 마을에 이옷같이 옷이야. 옷이, 이것은 구슬이 아니라 옷이 아니고 이것이 덕망과 지혜라는 거다. 아 아름다울 덕자다, 이게. 등망이다, 등망. 이 동네에 가장 올바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심자야. 내 마음이라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은, 내가 이 마음, 이거 우주, 내 속에, 내 속에,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내 바로 심리라는 거다. 내 마음이라는 거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심리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장 바라는 거, 내가 가장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가 바로 심리라는 거다. 그러면 이쪽 이거 조금 있으면 또 유튜브 가갖고 다른 또 심리 푼다고 또 날리지 갖고 유튜브 올려놓는데또 그렇게 이것을 차근차근 공부해야 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뭐, 타로카드 한다니까, 타로카드 이거 많지는거 계산하는 거 이것만 하면 안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심리라는 것이 우리는 뭘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지혜로운 것이 담겨져 있는 이때 이 가지야 지혜가 바로 내 심리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다는 거다. 그래서 이 심리 심리에는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 순간에 있는 내 마음을 꺼집어 내는 것이 바로 타로 카드라는 거다. 도구를 사용. 타로 카드 가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타로카드는 내 네, 그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 심리는, 자, 이제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나 몰라. 그래, 내 그렇지. 마음도 모른다. 내, 아니, 마음도 몰라. 어. 내 마음도 내가 몰라. 그래서 왜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나? 음. 네?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이유가 뭘까? 아, 뭐야, 변동이 있으니까. 그럼 도둑도 그 저런 심리를 있습니까? 도둑하고 성인들하고 마음을 터릴거아잖아요 아, 그렇,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체에 가지고 있는 걸자내내 마음 도 내가 몰라 할때 음.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거야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 음. 자 그래서 심리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심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심리에서는 이세 가지의 이 심리가 있는 거야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내면 심리가 있고 하나는 습성 심리가 있고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 심리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내가 몰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어떻게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타르 카드를 다 보게 되면 하, 내 마음은 이거 뽑고 싶은데 이게 손은 어떻게 염통 갖고 쭉 뽑는 거야 이것이 지 마음을 지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 생각은 이쪽에 생각하고 있고 내 행동은 이쪽에 와 있는 거야 응? <목소리> 어, 이것이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심리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가정인지를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내면 심리와 사주와 관계가 없느냐 수리사주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를 지금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리라는 것은.